책 리뷰 채널 해달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조은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재료연구소의 초대를 받아서 창원에서 열리는 TCT 코리아 2019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가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공약을 하나 걸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라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메탈 장비고요. 한 가지는 모닉스라는 출력물을 소재로출력하는 장비예요. 저희가 보통 메탈 장비다 라고 하면 파우더에 레이저를 가해서 입력시키는 방식의 레이저장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탈 자체를 와이어 형태의 필라멘트로 제작을 해서 FDM 방식처럼 출력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개발 소재입니다. 와이어 형태로 감겨져 있는 필라멘트 뜨거운 노즐에서 압출해서 실처럼 뽑아내면서 적층하는 방식을 FDM 또는 FFF라는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필라멘트 자체에 메탈 가루와 왁스와 그리고 필라멘트, 플라스틱 자체를 같이 반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출력물을 저희가 솔벤트라는 액상에 담궈서 안에 들어가 있는 왁스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아직 완벽한 메탈 상태가 아니겠죠? 플라스틱 제거를 하기 위해서 신터라는 가마에 신터링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왁스 불순물과 플라스틱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완벽한 메탈의 형상만 최종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진짜 이 휴대폰에 어플을 깔고 그다음에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이 어플이 이 아, 퓨즈라는 글자를 인식을 하면은 이 조형물의 정보가 여기 휴대폰 화면에 뜨는 증강 현실을 이용해서 만든 금속품이고. 보통 안경 쓰면은 VR 체험 같은 거 이렇게 하기 이게 온도를 나타내는 그냥 정보 팔다리 부러지면 금속을 심잖아요 균형이 돼도 안 꺼내도 할수있고안 꺼내봐도 할수 있게 여기 안에 변형 센서를 안에다가 싱싱을 하는거죠 이제 판다 저희가 또 온라인 제조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면 예를 들면 이걸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도면을 저희 플랫폼에 올려주시면 전석을 해서 견적을 보내드립다 마음에 드신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셔가지고 제조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요 제가 만들고 싶은 건 제가 지금 3G의 슬리프패 만들고 있어서 사무실에 두죠 아, 사무실에 두세요? 아, 횡령, 아, 횡령이 받아라. 있기 때문에. 아, 아, 아 그렇구나. 저희 사무실에 제 책상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뭐 간단한 무인택이라든지 이런 네. 아, 그렇구나. 하고 해가지고 레이저와 포말을 같이 조사해가지고 이제 음. 음. 쌓아가는 거죠. 소재가 선정이 음. 되면은 음.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음. 사이즈를 연신다 한다고 하네요. 가이제 <목소리가> 네. 아직은 외산이좀 많이 들어지는산하고나 도면만 넣으면 다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가하고 싶다 저희쓰 쪽이에요 7 이미 치수화가 되어있는 테이프를 포착했는데 목석이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들어에 피규어를 할때 어, 좋아하진 않지만 은 주로 금속과 플라스틱 두 가지로 나누는데 속도는 무겁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영화 구조와 인체로 에딱 맞춤 제공을 할수 있는 이런 자체 바이오톡 요새는 이렇게 경영 가부도되어 있고 출력하는 비용으로 따지게 되면 10만원 미만으로 더할 것입니다. 3프린터를 모듈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타사 장비보다 좀 빠른 시간, 시간당 10cm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최대 월 100만개 정도의 부품을 생산하다가 효과가 없어진 사람들에게 인식을 할수 있고 뭐 그런 것들 그 해제 장기라든지 바이오스를 높힌 그쪽으로 뭐 인공 관절이라든지 인공 심장이라든지 막 악마이라든지 출력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졌으면 겠어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조용 중에 있습니다 바닥을 찍으셔야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파우더를 이제 다시 깔고요 이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할때이에이을 끼워 놓고 드릴링 작업이나 할수 있는 임플란트인데 현재로서는 시뮬레이션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 입 모양을 지금 뽑은 거고요 치기공소에서 이빨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잘 맞는 채로 럼껴 보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이거 합니다 자유롭게 에이. 뭐 지금 저희는 그 이빨, 의료기기 쪽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일단 LCD 프린터에서부터 DAP 프린터, SLA 프린터에 사용되는 스탠다드 레진이랑 바이오레진 그리고 엔지니어링 레진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바이오레진은 임시치아나 수술용 가이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럽게 질문을 받으니까 되게 어려운데 저는 사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제 차를 좀 개조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만든 차들인데 제 취향에 맞는 차들을 직접 만들어서 타고 싶은 마음이 아, 있습니다 스루프트창이라 제품인데 빌드 사이즈가 100mm 원형, 원형 실린더 100mm에 높이 1 0 0 m m 제품이고 레이저를 두 개까지 가용할 수 있어서, 생산력을약 85%까지 올릴 수 있다는 특징. 이제 브릿지나 뭐 RPD, 그리고 캡들 만들 수 있고. 생각보니을 해본 적이 었어요참 편한 네이 아버지가 아들을 만드는 것처럼, 3D 프터로 3D 프터를 만들면 좋다. 이용해서 만 거고요. 이용하시만들 거고요. 이고 ABS 소재로 해서 대형 FDM 프린터기라고 서 대형 시제품들 만들 때사용거 자동차 기반 구축을 연구하는 곳이라서 실질적으로는. 한단 자동차 쪽을 출력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물어보시면, 전 아무래도 이 o 쪽에 인체 장기. <목소리> 장기는 이제 마그네슘 전역으로. 마그네슘 사업에 출력을 했습니다. 한봉기 재료나 화약 쪽에서 어, 텐트로 출력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크게 이제 컨트롤하고 프린팅하고 모니터링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고객의 즈를시킬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같이 t c t 코리아 2019를 같이 참관했는데요. 아 굉장히 떨렸지만 명암도 한 80장 가까이 돌린 것같아 80장 맞나? 아무튼 많이 돌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뿌듯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